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8월 16일, 2019년도 8월 1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이 아니라 이제 주 오전이라고 할게요. 오후 거의 다 됐네요. 최근에 좀 휴가, 휴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얼굴도 좀 까매졌죠? 브리핑을 좀 못했어요. 이제 또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켰습니다. 좀 그전에는 한 9시 정도부터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을 했는데 회사에 출근하고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막 10시나 10시 반요 정도에 이제 매일 하게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 1시에 또 콩콩님 또 시, 장 분석 있고, 또그 다음에 또 제가 5시에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세번 정도 찾아뵐것같고 간간이, 건율아빠, GD, GD, 저희 이제 건율, 이군행 대표죠? 그 대표가 이제 하는 브리핑 있을 것 같고, 수요일마다 또 시장 분석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비트코인이, 어, 어, 며칠이지, 이게, 8월 한 10일부터, 오,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죠? <웃음> 내려갔어. 이거는 제가, 어, 저희 텔레그램,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하느라고, 공유하느라고 이렇게 작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평행채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죠? 여기 이구간의 PRZ다. 라고 얘기했어요. 잠재적인 반전 구간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 첫 번째 근거는 이 컨트랙팅 트렌드 이렇게 수렴 수렴하는 트렌드의 하단이다. 수렴 하단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에 대한 근거였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렴 채널의 수렴의 하단이다요건다 작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나 다른 분석 사이트를 가서 보면 이선안 이 그려는 분석이 없어. 다 해놨지. 이선 이선 다 해놓고 이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분석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걸 디멘드존이라고 그러죠. 디멘드 수요 여기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발생됐던 더블바텀 더블바텀 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요 가격선 인근 매물 구간들 여기 부분 쌓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일봉이나 주봉으로 특히 일봉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어,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캔들 요 부분을 넘어서면서 띠용 지지 받았던 이걸 오더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오더블록에 대한 개념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강한 추세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을 때이 추세의 반하는 추세의 반하는 반대 움직임 반대 움직임 반대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역행했었던데에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 가격 패턴 이런 거를 오더블록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봉이막 나오다가 뿅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양봉막 나오죠. 여기 오더블럭이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도 찾아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요런거. 블록.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 부분 여기서도 또 여기겠죠? 요 부분에 이이 이 캔들에 뭐 고가와 저가를 체크하는 분들도 있고요. 종가와 시가를 체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가, 종가. 양봉일 수도 있고 운봉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비트코인에 오더블록 체크를 한다면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 녀석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체크하는 건요 녀석이다. 요 녀석. 요, 요 녀석 요 녀석에 대한 상단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부분 지금 메이저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약 9,000, 9K 정도 부분을 하락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이 캔들밖에, 이 캔들에 대한 레인지밖에 없습니다. <웃음> 일단, 이 캔들 여기서 반등 나와. 제발, 제발 이제 기도해야 돼. 여기서 뭐, 물론, 내려가면 겁나지. 하지만, 매수의 근거들을 상코선 좀 공격적으로 잡, 잡을 수 있는 가격선들이 아마 될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 캔들이 이번 주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네요. 많이 끌어올렸어요 꼬리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 이제 진행 중그 다음에 일봉일봉에서 일본.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일봉에서 제가 PRZ 해가지고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었네 요거 아마 공유를 했었고 요렇게 그리,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여기 이탈되면서 이탈되면서 요런 가격이 이제 지지와 저항에 지지와 저항에 플립 딱 역할이, 디바, 역할이 바뀌어지는 가격선이기 때문에 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이 가격선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K 인근 11K 인근 11K 인근이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11K 인근 이 트렌드 여기서 저항이 나오지, 나올까 오지않 나올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매수 관점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웃음> 팔 거예요? <웃음>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웃음> 몰라.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알아서 하세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말하는 건 아이, 풀매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 치라고요? 쇼시예요? 그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매 내려가는데 수익을, 수익을 일단 챙겨. 어, 챙겨.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이 근처 가면 일단 챙겨. 일단 1차 TP 타겟, 테이크 프로핏, 수익을 챙기는 첫 번째 테이크 프로핏으로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1 1 k 인근. 만, 한700 정도부터는 보십시오. 조금, 씩 이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파세요. 아마 꼭대기는 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랑 딱 맞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고 꼬리찍?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가면 뭐 그마저도 그만, 꽝이지만,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가까이, 지금 일봉상으로는 지 좋죠? 일봉상으로는 좋아요. 여기 한 번, 한번 볼까? 요 캔들? 요 캔들 한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까? 지난번에. 아우, 절반. 야, 씨, 야, 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야, 여기 넘어. 이. 넘어라. 여기 넘어가. 여기 얼마죠? 아, 1500, 1400, 1460 정도 되겠네요. 아마 4시간 차트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1460시 이면은요 요기 지금 이게 전체 되돌림 비율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전체 되돌림 비율, 내려가는 하락에 되돌림 비율 38.2%의 1차적인 저항을 받, 받고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해요. 일단은 아, 좋아요. 내려오면은 사실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내려오면 사실 분 저는 사는 거 추천. 내려오면 일단은 이 구간부터 이 바닥까지 사는 거 추천. 사는 거 추천입니다. 내려오면 여기 꼬리 꼬리 꼬리 요게좀 좀 범위를 하나, 둘, 셋.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3분할 정도로 해서 사는 거 추천 내려오면 기다려 보십시오.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오면은 뭐 내려오는 대로 하나만 사주고 가지겠지? 일단 요거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8% 정도 지금 저항구간에 인근에 도달했다 라는 게 지금 보여지네요. 그리고 1시간 차트에서 보면 여전 파동 여선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게 뭐죠? 어 이거 뭐지? 지그재그 이게 A 파동일 것 같습니다. <웃음> 저 이래서 B, C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 4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더 이야기를 하면 이게 A 이렇게 진행된 B 그죠 여기 이제, 이제 C 나오는 건데 C 중에서도 1 이 여기가 3 이렇게 본 거잖아요 3 그죠 3 그럼 지금 4 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4 내려오는 게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절단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 아예 이거 자체가 그냥 4 끝나고선 이거 5 하고선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됐지 여기 파동이 나, 진행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쓰려면 보통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이런 얘기지. 한 번에 써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A, 이 A, B, C, D, E, B. 그죠? 1, 1, 2, 3, 4, 5, C. 이렇게. 여기서 1, 2, 3, 4, 5.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는. 그냥 이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지. 지금 당장 당장에 강한 저항은 여기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기서 내려올 것 같아요. 한 500에서 한600 정도 사이. 이 부분은 여기서도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1대 1 정도. 1대 1. 1대 1. 요 길이 이만큼 올라간 거에 1대 1. 어디서? 여기서.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요길이랑 요길이랑 그러니까 이것도 12345 12345 1파에 확장된 a 지그재그야 <웃음> 지그재그 지그재그 a b c 지그재그 a b c 팻 a ABC, b c에 대한 뭐한 번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 한 번이 여기 이제 매도세 나오겠지 그게 매도세 나오는 게 얼만큼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간다 그러면은 내려가면 여기서 한번 멈출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부터 사는 걸로 접근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더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이 4파동이라면 한 38.5에서 한 50%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조정 비율 정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짠짠 짠. 그러면은 50, 60 되기 전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는 한 이쯤, 이쯤 한번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이렇게 짠, 짠 이렇게 아마 볼까? 1 5번봉으로 봅시다. 보자 보자. 5봉으로 보자. 보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1, 2, 3, 4, 5. 어? 5파동이 늘어났네. 아니면 여기 이게 3 이게 1이야 이게 그래서 1파 1, 2, 3, 4, 5 이거죠?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게 1 2, 3, 4, 5 1파동이 연장된 거예요 이거. 1파동이 연장 맞죠? 1파동이 연장되고 3파동이 진행되고 4파가 1파 안겠죠? 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1파동이 연장됐어. 연장됐으면 아마 이 길이가 이 전체랑 같거나 같거나 이길이랑여기서또 이제 61.8% 여기서 38.2% 아마 이 비율일까면 재보자요. 재. 여기서 여기서 이 3파동까지 61.8% 일 겁니다. 아마. 61.8%. 그죠? 그 3파동에 38.2%. 5파동. 아이 그게 이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책에도. 3파동에, 요렇게 보면, 38.2%, 아니, 50% 정도 됐나보네. 어, 그런, 그랬네. 38.2%는 넘었구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지. 쐐기 형태로. 그게 1파동이 익스텐션이죠.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게 충격파동이다, 이겁니다. 인펄시브 웨이브예요, 인펄시브 그러니까 이게 A파동이든지, 1파동이 A든지, 1이든지예요. 그럼 지금은 이게 E든지, B든지잖아요. 이든지 비야 근데 보니까 이거는 트라이앵글이네. 딱 봐도 A, B, C, D, E 이렇게 트라이앵글이었네.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이게 똑같은 구조가 사실은 그 앞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그재그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죠. 그럼 요거랑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럼 나왔어. 여기서 그럼 1, 2, 3, 4. 이게 3이네. 조정 주고 가는 거 아니야. 이게 3 나왔잖아. 3 이게 3. 3, 3. 올라가라.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면 딱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그죠? 1, 1, 2, 3, 4, 5, 3, 4, 5. 그러면은 요 길이랑 똑같은 A, B, C, D, E. 지그재그. 그럼 뭐예요? 그 지그재그 자체가 4일 수도 있으나 저는 4, 4의 내부 파동인 A일 것이다. 해요 여기서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플랫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웃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A. 플랫이라면 B, C,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횡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그래서 밑에도 여기서 사내는 거고 만약에 사내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은 이렇게 어이, 참말로 내려가는 게 최종적으로 5판동이 빠지는 이 C C 빠지는 게 여기를 깨, 깰지 이렇게 깨면서 확장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시나리오 한번 적을까 수렴이라면 수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이제 지그재그 보통 삼각형 내부는 지그재그로 a 파동 여기는 또 다르게 지그재그 뭐 이렇게 플랫 마지막은 뭐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A B C D E 그 다음에 O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요요 요 부분에서는 일단 사실 왜냐면 그다음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단기 30분 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요 부분을 좀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9100 안, 9100 밑으로 9,000, 9,000 한80 정도까지 볼 수는 있으나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9,000 앞에 앞자리 8 되잖아요? 얼른 털어야 돼요. 그러면. 얼른 턴데. 손절라이은8 정도.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한 1차 타겟은 아까 이, 이야기했죠. 타겟 프로필 만한760 정도부터 11k 까지는, 여기여기기선이죠여기여기선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한, 기대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 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우, 크네. 20%, 20, 한 15에서 20, 10, 이 정도면 해볼만, <웃음> 해볼, <웃음> 해볼만 하네. 해볼만 하네요. 그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네. 여기서 한번 자세히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전략이 지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이랑 이 시나리오 시나 너 말대로 안 됐잖아. 어쩌라고? <웃음> 내 말대로 안돼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웃음> 내 말대로 안되안될 수도 있지. 그잖아요. 그걸 아직도 그거 가지고선 뭐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 그러니까 매수 구간이 어떻게 잡힐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3분할에서 사는 겁니다. 3분할. 3분할에서 산다, 예요. 여기서, 이쪽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그죠? 3분할에서 사서, 만약 밑에까지 들어오면은, 단가가 좀, 이 정도에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선까지, 한 16%? 좀 위에서 사서, 1차, 1, 이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기, 이거만 사줬어. 그거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선생님. 1차만 사다 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그냥 1차만 가지고 뭐두 가지 방법에더 있겠습니까? 1차만 가지고 간다. 아니면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선을 넘으면 은 나머지 부분을 더 투자한다. 그건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 그걸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얘기를 못하지. 그 부분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만약에 여기는 지지받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을 이런 데를 뚫으면 은 내가 또더 뭐 가져간다. 여기를 뚫으면 은뭐더 한다. 못산부분을 뭐 이런 계획을 뭐 세워야죠. 그거는 계획을 꼭 같이 세워주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투자금액 시드가 아닙니다. 이게 <웃음> 오해하시면 안 돼. 시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할 금액에 몇뭐 밑으로 가면 사, 갈수록 많이 사는 게 좋죠. 뭐한 20% 30% 50% 이런 계획을 3 분할 정도로 세웠다. 세웠는데 한 20%밖에 안 사줬어. 그러면 밑에 한, 한 80% 정도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획을 안세우는 거예요. 분할할 할때 그것까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계획 세워서 스탑은 여기 넘어가면 앞자리가 팔되면은 일단 바로 빠져나온다. 이 대채널 하단까지도 봐서 7500에서 7600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깨지게 되면 어중 간한 데서는 잘안 멈출 것 같고 꼬리는 이런 데서 살고선 종가 마감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8200 정도에서 주봉이나 일봉이 종가 마감하면서 여기서 반등 중 가능성 깨지게 되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수렴 형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니까 매수로서 내려오게 되면 접근한다. 5시에 또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너무 말이 막 빨랐나? 녹화 보시고요. 지금 뒷부분 다시 보시, 뒷부분부터 보시는 분들 구독하고 해주세요. 안녕. 5시에 또봐요